안녕하세요. 국경선 평화학교 이사로 섬기고 있는 세계월델 뉴스의 부회장 한밈입니다. 우크라이나, 미얀마, 아프가니스탄등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접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중요성,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때입니다. 안타깝게도 우리 한반도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우리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중, 즉정전상태이기 때문입니다.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전쟁은 정다화할 수 없습니다. 오직 평화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고 해결책입니다. 그러기에 다음 통일 세대를 위한 평화 지킴이 피스키퍼를 뛰어넘어 평화 만듦이, 피스메이커들을 준비하고 양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때입니다. 그 일에 함께 여러분들 동참해 주십시오. 깨어있는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일만명 시민평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접니다 평지역을 찾는 청소년, 청년, 시민들에게 현장 평화 교육을 위한 교실, 도서실, 숙소, 연구실, 다목적홀등 공간을 준비하는 데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. 벽돌 한 장, 두 장, 열 장을 쌓아 평화의 벽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. 먼 훗날 평화통일이 돼서 여러분들의 자고 큰 정성들이 평화의 역사로 남을 수 있게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. 국경선 평화학교 건축인 코리아 피스컴을 짓는 이래 그리고 한반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여정위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, 지원, 사랑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